조국이 분단된 것이 한국교회의 책임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민족 앞에 사죄를 했어야 한다. 분단을 기획한 두 강대국을 가리지 말고 비판했어야 한다. 당시 시대를 분별하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민족의 고난에 대해서 예견하고 미리 경고할 수 있었어야 정치 이념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되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교회가 정치 이념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세대를 본받은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는 반공주의라는 정치이념으로 치우친 역사입니다. 특별히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 한국교회는 대세를 따랐고 넓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민족이 분단되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국가권력에 종속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국회의원 198명 중 50여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종교 박해가 없는 남쪽으로 월남한 피난민 기독교인들 그리고 남쪽에 이미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미군정과 미국을 지지하게 되죠. 상대적이고 절대적으로 미 군정과 미국은 우리를 일제로부터 해방시켜준 해방군이었고 더구나 서구의 선진국 그리고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기독교 국가인 미국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라 점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와 미 군정은 하나님이 한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천사로서 여기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반공주의는 협력하여 공생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한국교회가 스스로 자부하기를 기독교인 대통령과 많은 목사 장로 기독교인들의 현실 정치 참여 그리고 재헌 국회를 기도로 시작했다는 라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개신교가 만들었다고 라 주장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한국교회가 정치 이념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명확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이유는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키고 진리를 거짓으로 말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선택에 관한 문제이고 하나는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선택이라 함은 한국교회가 정치이념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기로 선택한 점인데요.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대를 분별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한국교회는 세대를 본받아서 정치이념적으로 치우치기로 선택했고 편안한 길을 분별하여서 본인들이 가기 쉬운 넓은 길을 선택했죠. 이는 주님이 가르치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넓은 길이며 곧 사망의 길인데도 말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 후에 나타나게 되는 군부 독재정권 시절에 침묵하고 협력함으로써 또 한번 보여주게 됩니다. 진리라고 하면 주님은 모여있는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데 반해 한국 교회는 한 마리 양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점에 있습니다.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김구 선생님과 또 여운형 선생님 등이 폭력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폭력이 행해지는 사회 환경 속에서 그리고 제주 4.3 사건과 같은 집단 학살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 교회에는 침묵하거나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을 정치 이념이라는 틀에 가두었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라는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세계정치사를 보면 어떤 이념이나 사상은 늘 변해왔죠.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의 역사를 보면 고려시대에는 불교였고 조선시대에는 유교였죠. 또 천년제국이라고 불렸던 로마제국도 멸망했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여겼던 대형제국도 무너졌죠. 때문에 이 땅에는 어떤 제국도 어떤 사상도 이념도 영원하지 않죠. 오직 유일하게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랑뿐인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지킨다는 라그 명분으로 동성애를 반대하고 또 반공주의를 외치고 있는 현실이지만 사실은 참된 진리, 유일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보이신 사랑을 반동성애와 반공주의로 대체시킴으로써 진리라는 것이 차별적이고 또 배타적이며 차별주의적인 것이다 라고 인식시킨다는 거죠. 한국교회는 조국이 분단된 것이 한국교회의 책임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민족 앞에 사죄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민족의 분단의 아픔을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그 상황을 애통했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분단된 조국이 하나 되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요구했어야 한다는 라 거죠 세 번째로는 분단을 기획한 두 강대국을 가리지 말고 비판했어야 한다는 라점 네 번째로는 당시의 진영 논리에 따라서 사회에 만연하던 폭력들 예를 들면 암살, 구타, 집단 학살과 같은 문제들에 있어서 어, 매우 강경하고 엄격하게 거부하며 비판하고 배척했어야 한다는 라 점이죠. 마지막으로는 한국교회가 깨어있어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당시 시대를 분별하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민족의 고난에 대해서 예견하고 미리 경고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점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것처럼 오늘날 대한민국을 한국교회가 만들었다면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엔포세대, 혈조선과 같은 용어, 극단적인 이기주의, 집단주의, 그리고 부패함과 비리와 가장 심각한 분열의 문제, 나아가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며 엎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